내가 시도 참내 맘을 가르 나지 마요, 순도 씻지 못해. 나 없이 풀고 있자란 하 우하 우하 우하 우하 우하 우하 우하 우하 우하 o o 우하 ever, ever, 숨은 언제 ever, v e r 떠나지 마요 숨도 쉽지 못 n e v e 나 이렇게 한자 한자 속에 내 자네.